이거 했어요. 그럼 나 깎인 거지. 깎인 깎인. 나 105,000인데. 너도 105,000 아니야? 응. 아까 전에 나 60까지 내려갔. 나 네. 여기서 디컨. 그러게. 이거 줄게. 뭐 줄까? 뭘? 필요 없음. 이거 줄. 아 가려. 나 이.. 엄포.. 엄 위임필.. 위법, 위임필인데 엠피5.. 버렸다 아.. 헤헤.. 필요가 없으니제 오케이 그럼 나 D컷 어 먼저 대가라 나하고 들어가야지 내일 <웃음> <웃음> 네, 데이지 고? 고.. 어떻게 안, 앉았냐? 어? 어떻게 앉았어? 비행기에서 자니아 디카나 맞는거네건 나좋아 t 네